<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휘슬 시리즈 1,2탄에 이어 흡기 발성을 이용한 휘슬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제 시그니처 툴 중에 하나인데요 효과가 정말 너무 좋아서 제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공개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그 연습 방법 열의 아홉은 하루만에 휘슬을 내볼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퀴스를 가장 쉽게 경험해볼 수 있는 연습방법은 바로 흡기발성입니다. 흡기발성이란 호흡을 밖으로 내보내며 소리를 내는 호기발성과는 반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발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호기발성에서는 성대가 아래에서 위로 접촉하겠지만 흡기발성에서는 반대로 성대가 위에서 아래로 접촉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복발달롱백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침팬치 같은 원숭이류들은 이렇게 흡기 발성으로 소리를 낸답니다. 이 흡기 발성을 이용해서 가장 낮은 성구인 보컬 프라이부터 가장 높은 성구인 휘슬까지 모두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구를 글라이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호기발성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바로 성대 내전과 접촉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인 호기발성에서는 평생을 살아오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습관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올바른 발성을 위해 꼭 제거돼야 할 외부근들이 들어가고 있는줄조차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흡기발성에서는 나쁜 습관들이 잘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적당한 성대 내전과 성대 접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 포먼트 차트에 에 모음을 보시면 포먼트 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인두강이 가장 좁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 모음은 그 자체로 트윙에 가까운 모음입니다. 휘슬 시리즈 2탄에서 이미 말씀드렸었죠. 휘슬의 조건은 얇고 가벼운 성대 접촉과 좁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에 모음 흡기발성으로 휘슬을 연습해볼 것입니다. 연습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호흡을 뱉어준 다음 호흡을 마시면서 에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자의 경우 최소 C5에서 본인이 가능한 최대음까지 연습하시면 되고 여자의 경우 최소 B5에서 본인이 가능한 최대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피아노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피아노 어플을 이용해서 음을 눌러가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흡기 발성으로 휘스를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대 접촉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성대 접촉이 너무 약하다면 이렇게 벌어진 성대 사이로 숨소리만 나게 될 것이고 만약 성대 접촉이 너무 강하다면 이렇게 공기를 마시지조차 못할 거예요. 조급하지 않게 성대 접촉의 감각을 느끼면서 식으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기발성으로 휘스를 낼수 있게 되고 나면 흡기발성에서 호기발성으로 휘스를 연결시켜 볼수 있습니다 흡기발성으로 휘스를 낸후 피치와 공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호기발성으로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흡기발성에서 호기발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흡기발성에서 휘슬이 나와야겠죠. 사람마다 발성능력의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연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연습할 경우 10명 중 9명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충분히 휘스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세한 부분까지 교정해 줄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할때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흡기발성으로 휘스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마치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리며 음이 여러 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아주 심하죠 초반에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날수 있지만 성대 접촉이 점점 자연스러워짐에 따라 그 증상이 완화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열의 아홉 명은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한 느낌을 느끼실 거고 기침도 나올 겁니다. 이는 성대에게 평소 익숙한 접촉이 아닌 새로운 패턴으로 접촉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5분 정도 쉬어줬다가 다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과하게 연습하기보다는 성대 접촉의 감각을 느끼면서 민감하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죠? 앞으로 좀더 빨리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다음 휘슬 시리즈 4탄에서는 두성에서 휘슬로 선구전환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후두 상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성과 휘슬을 아무리 각각 잘 낸다고 하더라도 이 후두 상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끄럽게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휘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사랑 빼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